네, 이은재 총경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경님이 참사 당일날 그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어, 총경님께서는 당일 저녁 식사 후에 9시 47분에 관종차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 어, 동안 차를 타셨는데요. 어, 타신 후에 30분 후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분 후에 총경님은 그 차에서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는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청이나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임재 정그 반석을 복고하십시오네 먼저 어떤 말씀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답을 예. 해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 정말 여기까지 나오기 힘들어... 물론 뭐 유족분들 앞에서 제가 어찌 감히 힘들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오늘 어, 이게 나온 이유도 그날의 진상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다시 이런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상 규명 참여 때문에 모든 걸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어,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한 건의 보호도 받지 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 그동안 자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전서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어, 여러 가지 어,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어,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 제가 했던 무전도 뭐, 다 있겠지만 또 통화 기록도 있겠지만 제가 어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어,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일리의 사망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경찰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과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오늘 소상하게... 어, 그날의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다어가시면 없단... 5분 거리도 안되는데 왜한 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는다는 어, 가는... 게 말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 전반적인 할로윈 축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상황이나 어,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진로들을 가게 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당일 밤에 대통령실에 전화는 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 그 왜폴백도 부... 하지 않았습니까? 아그 부분도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제가 어, 어떤 대통령실과의 그런 부담은 있지만 어, 정확히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 어, 통화기록을 복귀한 기, 제 기억에 의하면 어, 당시 23시 20분경에 행정원 전화가 왔으나 어, 그 당시는 제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말 저를 없이 상황을 지휘하느라고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6분 후에 23, 26분 에 다시 제가 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에서 3명 정도가 의식불명으로 CPR 중이다. 간단한 상황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 상황 파악및 대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출신 문진석 의원님 질의해 음, 주십시오. 네, 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낱낱이 묻고 밝혀내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 이만 어,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임재 서장님, 어, 네. 많은 언론에서 어, 용산 집무실 이전 후에 서초소와 영등서에 어,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사 한달 전인 10월 초용산소 경찰관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지구대, 파출소, 어, 심지어는 형사과 어, 직원들까지도 집회 시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어, 상황이다. 그래서 본래 업무 역량마저 훼손되고 있는 어, 악순환이다. 진짜 지옥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올해 1월에 용산소에 부임하셨죠? 네. 용산 예, 집무실 전후를 다 경험했을 텐데 서장으로서 일선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셨죠? 네, 언론 예, 보도대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어, 일선 현장의 고충이 사실입니까? 음, 그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어, 전반적인 업무가 다 늘어난 건 아니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호나 경기 쪽의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이 추가로 저희 용산 경찰서에 배정이 돼서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 직원분들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인원 보충이라든지 어, 효율적인 업무가 될수 있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현장에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사 당일 우리 서울청의 무전록을 보니까 용산의 집피 현장을 마지막까지 통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정황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 민생취안보다는 집무실 경호경비에 이렇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어떤 업무의 과정을 두고 어, 특정 업무만 집중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회시기가 어, 먼저 개최가 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일단 현장 주의를 서장에 하라는 근무 요령이 있었고 그래서 우선 집회시 관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할로윈 축제장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